이번 영상의 주제는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은 다른 선박들과는 다르게 인양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으며, 이론상 아키에이지에 있는 선박 중에 가장 빠른 속력을 낼수 있어요. 거북선 인양에 필요한 아이템은 여외의 무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며, 전장 상점을 통해서 키리오스의 훈장 만개로 교환할 수 있어요. 키리오스의 훈장을 습득하는 방법은 전장 컨텐츠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점에서 구매한 여예의 무훈은 거래가능 상태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여예의 무훈을 골드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골드가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5만 골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스트라다를 얻기 위한 수집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저씨는 가난해서 직접 인양하는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원정대원분께서 거북선을 인양하는 장면을 찍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침몰한 거북선은 보요한 바다의 심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아무 장소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만 리젠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리젠 장소에 찾아가 보면 하늘색 해파리들이 다수 보이며, 기형적으로 생긴 바위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리젠 포인트가 고요한 바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양을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가는게 좋아요. 아키위 키를 통해서 알려진 장소를 지도에 종합적으로 표시해 봤으며 추가적인 장소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인양을 하면 침몰한 거북선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돌아다녀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가라앉은 거북선을 발견하면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으로 인양을 할수 있으며 여해의 무운을 소지한 채로만 인양이 가능해요. 거북선의 인양은 보물상자의 인양처럼 해수면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볼수 있으며 비싼만큼 이펙트도 강렬해요. 외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과 매우 똑같이 생겨서 신기하네요. 거북선은 다른 선박들처럼 위에 탑승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내부에는 노를 저을 수 있는 부분과 대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가시가 박혀 있어서 적대세력이 올라탈 경우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데미지를 입으며 모든 노를 활성화하면 빠른 속력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필요하냐면 중범은 속력을 올리기 위해서 4명이 필요하지만 거북선의 경우는 8명이 필요하며 더 빠르게 노를 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북치는 사람까지 하면 9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상전에서 선박을 이용한 싸움보다는 진영 싸움이 작기 때문에 좁은 출입문이 빠르게 바다로 내리는 것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실전에는 많이 이용되지 않아요. 오늘은 거북선을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직접 인양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보 전달에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열심히 골드를 모아서 거북선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신 흑형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